새로운 태풍이 네. 발생되었다. 한반도 상륙 가능성 있다. 목요일인 6월 30일 오전 7시 2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일부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도권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주요지점 강수량 현황 29일 15시 3 1분 공채시 현재 단임함 수도권 서울 80.8 남천로산 194.0 처인역삼 용인 186.5 청북 평택 182.5 금천 서울 119.5 충북 증평 120.5 진천 120.0 금강 음성 118.0 오찬가곡 청주 107.6 충남권 서산 279.0 당진 245.5 태안 166.5 와산 163.5 오늘 30일 오전까지 서울, 인천, 경기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 자제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낙엽으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이 영유할 가능성에 대비 공사장, 비탈면, 옹벽, 축대 붕괴 가능성이 높고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 돌풍과 천둥, 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겠으니 교통 안전 유의 중점사항 중부지방 중심 강하고 많은 비 당분간 북서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타인라우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중부지방은 정체전선 에서 발달하는 폭이 좁고 강한 비구름대에 영향을 받겠다. 오늘 30일 중부지방은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내일 7월 1일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다. 특히 정체전선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30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100mm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 30일 충청북부 7월 1일까지 수도권 강원내륙 산지 50에서 150mm 많은 곳 수도권 강원내륙 산지 200mm 이상 충청권남부 경북북부내륙 7월 1일까지 서해오도 20에서 70mm 강원동해안 남부지방, 경북북부내륙제외 제주도 5에서 40mm 강수유의사항 내일 7월 1일까지 울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대비해야 한다. 어선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 어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자재 어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시 고립될 수 있으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금유의 각별히 유의 언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금유 및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영유할 가능성에 대비